자,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고이비토 강남 본점에 왔거든요 어... 지금 명품을 좀 보러 왔는데 여기 강남 본점은 이렇게 건물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서 강남이 이렇게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강남 본점으로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하 2층부터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4층, 5층 전부 다어 명품관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부터 오시면 여기 직원분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편하게 상담을 받으시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올라가서 물건들을 쫙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2층에는 간단히 이렇게 쇼핑 하시면서 다가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보이위토터 같은 경우에 기술평가 우수인증 기업 그리고 생활의 달인에서도 어, 저도 봤었거든요 감정 해주시는 분이 달인이시고 편하게 한번 들려 볼게요 2층에서는 와, 가방들이 쭉 되어 있는데 흔히 보는 이제, 루이비똥이나, 이렇게, 매장들이 되어 있고, 와 시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물건은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시면, 직원분들이 꺼내주시거든요. 보시면, 가격제도, 이렇게 다, 가격이 고지가 되어 있어요. 액세서리도, 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단지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되어있고요 지갑도 이렇게 장지갑 이거 귀엽다 이렇게 보시면 가격대가 나와있어요 매장가가 159만원인데 여기 95만원 괜찮네요 3층으로 가시면 구두랑 뭐 핸드백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담당자분이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주시고 이쪽에는 이제 고객 상담실에서 감정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 신발 홈층에는 구두 신발 가방 이렇게 아 여기는 뭐 여자랑 같이 오면 안 되겠네요 보통 가격대가 이렇게 상태별로 고지가 되어 있고 많이 저렴해요.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요 유즈 A 요게 이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방의 컨디션이고 요거는 거의 반값이네요. 남자 거는 어? 요거 괜찮은데? 또와 200만 원짜리인데 59만 원인데 이것도 괜찮다. 신발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지금 발렌시아가나 지금 구찌 이런 신발들. 뭐, 이것도 가격대가 65만 원. 상당히 저렴하게 보실 수 있고. 신발들도 이렇게 컨퍼스와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 신발들도 사이즈별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어,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굿집고 43만원이에요 그리고 <웃음> 와더 많네 이쪽에 이거 뭐 웬만한 그냥 신발 매장인데? 아, 이거 특이하다. 45만원. 와, 신발 진짜 많아요. 아기들 어, 신발들도. 아, 어, 여기 결이 신으면 예쁘겠다. 사이즈가 159,000원. 만 예쁘네요. 이쪽은 여자분들 구두. 이렇게 슬리퍼도 있고. 음. 이쪽은 다 여자 구두구나 4층 가볼게요 4층도 브랜드별로 보실 수가 있네요 4층도 이렇게 가방이랑 의류도 보실 수가 있고, 아, 가방인데 밑에랑 이제 좀 다르게, 이제 남자 가방. 남자 백들이. 제가 봐야 될 곳이죠. 4층. 그러니까 층수별로 여성분, 남성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이쪽은 이제 버버리가 되어 있고, 브랜드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있네요 거의 3분의 1 가격 50% 이렇게 되어있고 이쪽도 이제 백이나 지갑들이 또 분류가 되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3층에는 고객상담실이 있는데 중고 명품을 가지고 오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감정을 직접 받고 매입도 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께서 판매 이사 있으시다면 네. 확인서 작성하신 다음에 이제 저도 도와드리고요. 음. 오, 견적 승인서와 함께 이 쪽에서 위탁 판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탁 판매의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맡겨주시고 판매가 되면 네. 스스로 제외한 금액 입금을 해드리고요. 네. 하단에 현금 매입, 보시면 현금 매입은 그 자리에서 저희 회사에 처분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과 현금 매입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결정하셔서 매입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 이제 의류 매장 쪽으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소재별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남성옷, 여성옷, 이렇게. 오, 어, 규모가, 정말 건물 하나를 통째로 써서 그런지, 상당히 큽니다. 남, 모자들도, 이렇게, 소품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신나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260. 저 운동화를 신어볼 수 있나요? 이건 뭐, 요게 200.